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아, 오늘 양지수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면서 아주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그 어, 중에서도 좀 유동 눈에 띄는 오늘 특징주 한번 보시면 어, 금비 한동원 관련주 어, 종목 중에 이제 금비가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어, 또 역시 그 정치 테마주 아주 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쪽 영업무역홀딩스. 어, 신고가를 쓰면서 또 어, 아주 그 겨울철에 효자 종목이죠. 이 섬유의 복주 어, 아주 좋습니다. 흐름이 어, 그리고 어, 오늘 살펴보실 화장품 주몇개 어, 종목은 이제 어, 꺾이면서 나가떨어졌지만 어, 또 특정 종목들은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의 대표적이었던 대장주 한번 흐름을 어, 살펴보고 아, 이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좀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어, 화장품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SCM 생명과 얘는 이제 제약 관련돼서도 움직이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15% 어, 급등을 했습니다. 어, 실적은 이제 거의 안 찍히는 종목이죠. 이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찍힙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흐름은 아주 좋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실 종목 중에 아주 cnc 가 0.69% 장중에 이제 신고가를 썼지만 어 소폭 이제 상승하는 마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 죠 아직 cnc 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딘 피처스 아주 좋죠 지금 4.6% 오늘 상승했습니다 얘도 어, 대장주죠 이 화장품주에 그리고 애경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어, 하락장에서도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이런 어, 실적이 안 찍히지만 어 특징적인 종목들 몇개 살펴보시면 어, 애경이 퍼는 23배 그리고 cnc 가 19배로 요기에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그 퍼가 낮죠 어, 그리고 PBR이 화장품주들의 평균 PBR이 2.4배 수준입니다. 올리패스 11.9로 이제 가장 높죠, 얘가 PBR로는. 어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두개 종목이 이제 5배 수준대 있고. 하지만 이제 CNC 어 그리고 어 애경이 연애 종목은 이제 두 배, 1.5배 정도에 에, 있습니다. 이 PBR 수준이. 어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은 오가닉이 어, 얘 같은 경우는 PBR도 이제 가장 낮죠. 이 중국계 기업입니다. 얘는 어, 국내상장 중국기업이고 헝성그룹 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연일 상승하면서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국내상장 중국기업 어, 어, 같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이 화장품 관련주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관련주도 한번 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마비엔에이치 22배입니다. 퍼는 22배 수준에 있고 또 시가총액을 한번 여기서 보시면 어 당연히 이제 LG생건이 이 화장품 대장주죠. 시가총액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11조 그리고 오가닉이 중국기업이죠. 얘는 476억 그래서 아, 가장 낮죠. 여기서는 아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버틴 종목들 보시면 이제 천억원대 수준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요 대장주 어, 한번 차트 몇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장중에 거의 4% 가까이 급등한 이유했지만 어, 역시 장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좀밑거리가 달리면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뭐 계속 어, 7월 이후에는 뭐 쉬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CNC. 아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기금 쪽 그리고 금융 쪽요런 기관들이 조금 많이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장주에 어느 정도 더 입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기관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 얘도 뭐 7월달부터 뭐 계속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최근에 지금 12월 초에 뭐 아주 그냥 뭐 날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어느덧 5천 원대까지 이제 근접한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우딘이. 아 그리고 매수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어, 매수하고 있는 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애경산업입니다. 얘는 이제 늦게 출발했죠. 다른 종목들이 이제 7월달에 출발했습니다만 얘는 이제 11월부터 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그 신고가 위치 다시 이제 재돌파할 수 있는 그 위치 라인 때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어 조정은 이제 20일선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닿을 때 닿으면서 한번 큰 폭으로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오늘 어려운 장이지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이 아, 그리고 주체는, 어, 3호, 그리고 또 기금 쪽, 어, 기관 쪽에 얘도 좀, 뭐, 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종목이죠. 다음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아, 지금, 17,000원대에 어, 한번 뭐 신고가를 쓴 이후에, 이제 3일 연속 조정을 받았던, 어, SCM이 이제 반등을 한 상태죠. 아, 다음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아, 화장품주의 가장 대장주죠. 이제 가장 시총이 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흐름이 이 대장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일선, 200일선에서 약간 이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200일선을 돌파해주면, 전체 화장품주들이 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만, 또 여기서 이제 삼성같이 이렇게 200일선을 못 뚫고 이제 무너지면, 또 차트가 또 무너지는 차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이 또이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어, 그 중에 이제 화장품 주의 대장주 아직은 어, 2 1 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200일 선에서 어,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무너지면 또 연달아 또이평선들을다 어, 깨면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이 대형주 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어, 다음은 중국. 기업이죠. 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이, 다른 화장품주들이 다 이제 상승할 때 얘는 이제 빌빌거리고 있었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요, 220원대에는 0 0 아직 그 깨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뭐, 이 상장 이후에는 뭐 거의 한 번을 상승한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뭐 나락 차트였던 어, 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또, 어, 한알령 해제에 또, 중국이, 뭐, 어떤 제스처를 보이냐에 따라서, 또, 이런, 또, 어, 국내 중국 기업들도, 어, 움직임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한번 그 화장품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화장품주의 대장주였던, 어, 대장주, 그시가총액이큰 LG 생건이 아직 이제 200일선에서, 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 200일선에 부딪힐 때, 이제 못, 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 어, 상승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어, 무너지고 어, 2 1선까지다 어, 깨면서 이제 이평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아요 위치가 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고 어, 이렇게 삼성이 무너지면서 전체 이제 반도체 또 전기 어, 전자 관련 주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장주 어, 흐름을 잘 봐야죠. 왜냐하면, 어, 추세적으로 얘네가 꺾이면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해도 또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에서는 이 대장주 한번 지켜보면서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